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테러입니다. 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어, 여러분들은 12월 2일 아침을 맞았겠네요. 네, 어, 저는 이거 11월 마지막 밤에 찍고 있어요. 아직 12월 달이 아니랍니다. <웃음> 네, 어젠가요? 어, 저기 막 아이디 공주님 음, 슈퍼, 채, 아, 슈퍼 채팅이래. <웃음> 슈퍼땡스 싸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전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 어 유튜브에서 누르라고 하길래도 눌러놨는데 저는 그거 라이브 하는 사람들만 되는 건줄 알았거든요. 암튼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렇다고 오늘의 주제는 12월달. 총 운을 보는 건데요 어, 막판 스피드 어떻게 될까 해서 썸부터 연애, 재회그 다음에 금전운까지 아주 골고루 깨알같은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뽑아놨고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셨다면 어,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골라주셔도 됩니다. 저는 1번서부터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12월 총은 봐드릴게요. 음, 먼저 썸! 썸은 어떻게 될란가 음, 어디 봅시다 아, 이게 썸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란 거지? <웃음> 연애도 아니구나 썸에서 이렇게 하트에 칼세개가 이렇게 딱 꽂혀서 나오면 아참 그러면 이거 연애도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모르죠 응. 썸 타시는 분하고 연애하시는 분도 다른 거니까 어디 봅시다 이거는 연애구요 어. 저기 막 우리 썸그 타시고 계시는 분들 어. 잘 안돼요? 어. 왜 안돼요? 어? <웃음>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왜 안되는지 어. 한번 봐 드릴게요 어. 어디 봅시다 조금 이쪽으로 미룰까요? 어. 저, 저 카드가 꽉 찬다 끝까지 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아 이걸 놓고서 이럴까 저럴까 재는 건지 여러분 이렇게 썸타시는 분들 보면 이 지금 이 사람이 어 그냥 완전히 뉴패는 아닌 것 같아 그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서로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음.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우리 썸음 어디 봅시다 일단은 만약에 안되면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어, 지금 혼자 계신 거 맞고 음, 쓸쓸하고 외로운 거 맞지만 만약에 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성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어. 모르지, 처음부터는 뭐, 든데 왜냐면, 지난 연애들이 그렇게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저도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연애 카드 이걸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과거의 연애들이 다안 좋았다는 거잖아. 쓸쓸하게 나고, 그냥 부질없다. 그냥, 아 무슨 내, 내 주제에 무슨 연애냐. 그냥 일이나 하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쪽에서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면 여러분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여러분이 어허 왜요 라고 하면 여기는 잘하면 어떤 인간관계가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게 누구냐 라고 하면 하... 뭐 뉴페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전에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일 수도 있고 음, 완전히 뉴페 같지는 않아 어, 썸타는 사람들 보니까 음, 완전히 뉴페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민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하냐라고 하면 과거의 어,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항상 그, 내게 상처만 주는 연애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썸을 타야 되나? 어. 뭐, 썸 타는 건 괜찮지 않나요? 어, 썸인데 뭐 어때? 어. 근데 상대방이 조금, 어, 성격이 너무 세요. 어. 다혈질이고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좀, 망설이는 게 아닌가 어, 망설이는 게 아닌가 이 사람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 말어 망설이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음 그런 것 같아. 이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서 그래도 썸남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다라고 보게 될것 어, 같고 뭐 일주일 동안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연애는 어떻게 될까요? 어, 연애운은 어떻게 될까? 음, 연애운은 여러분이 조금... 답답한 부, 어, 면이 없진 않겠다. 왜요 라고 하면 음, 음,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겠다. 여러분을 외롭게 두고 있는게 아닌가 어, 외롭게 둔다 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외롭게 두니까 나가서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기도 노는데 음 잘될 거예요 어, 만약에 연애 중이시라면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이 어, 어, 외롭게 뒀다는 거 알고 그러,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친구하고 많이 싸운 것 같은데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 어. 아 잘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아 <웃음> 왜요 라고 하면 이래서 카드를 좀 계속 뽑아 봐야 돼 계속 뽑아 봐야 돼 지금 연애사가 사, 살짝 안 풀리는 거 아닌가 어. 권태기가 살짝 들어선 느낌이 나 어.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 외롭게 둔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외롭게 에, 외롭게 두니까 뭐 그치 외롭게 두는데 사이가 좋을 일이 있나요 둘중 하나는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간다라는 거야 어. 그래, 왜, 왜, 그렇지만 결국은 이 관계는요 화해하고 잘 나갈 것 같아요 만약에 연애 중이시다라고 하면 음 남자가 그래도 화해하려고 노력은 해요 어, 노력은 하고 다시 좀 여러분들하고 달달한 밤을 맞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여러분이 그게 마음에 크게 안들 수도 있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전같이 어. 아정 어, 같지는 않다라는 거지 어, 정 같지는 않다 왜냐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약간 권태기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노력은 나름 하지만 어, 그렇게 썩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남자 어, 그 저기 막 남친 혹은 여친 쪽에서는 내가 뭘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자꾸 싫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권위적으로 나오고 조금 뭐그 음, 뭐지 그치 그런 게있어 여자가 말이야 어? 좀. 좀 나긋나긋하고 뭐 고분고분한 데가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나긋나긋하고는 살짝 거리감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그, 저기, 막, 그래서 이 친구하고, 그치, 주도권 싸움 같은 게잦다라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난네가 그런 게, 아좀 마음에 안 들어. 고치라고. 야, 그럼 네 성격은 만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고쳐라. 뭐, 이렇게 합의점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약간 권태기가 맞았는데, 그래도 남자가 상대방이, 그래도 이 카드를 보면 남자 쪽에서 노력하려고 제스처를 취하면, 그냥 받아주심이 어떤가. 만약에, 어, 제, 제, 받아달라라고 제스처를 쳐야 하는데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 이그 냉전은 조금 오래 갈수 있다. 연애사가 조금 꼬일 수 있으니까, 어, 이 사람하고 알콩달콩 그냥 갈래면 여자 쪽에서 한발 접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연애운은 받고, 그 다음에, 어, 뭐지? 어, 재회운. 어디 재회운을 한번 봅시다. 재회운은 어떻게 돼 갈까? 우리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째. <웃음> <웃음> 여러분, 그, 저기, 막,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얘기를 갖다가 노래하듯이 하잖아요. <웃음> 막, 빗자루 찾을 적에, 아이고, 이 빗자루가 어디 가냐. 하고 <웃음> 저도 그래요. <웃음> 어디 봅시다. 재회는요. 음,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왜, 네, 네, 저기, 막, 어, 그, 쌍방일지 어느 한쪽에서 어, 여기서 보면 여러분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약간 집착이 있는게 아닌가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안 놓아주는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럼 남자 쪽에서는요 남자 쪽에서 는 움직이지 않는다 음이 카드를 만약에 남자가 봤다면 어, 나는 별로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것일 수도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의미 없어요 어 의미 없다 뭐, 이제 와서, 뭐 하러, 뭐 하러 재회를 하겠느냐, 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 한 번쯤은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싶어. 어, 꼭 이걸 갖다가 너랑 나랑 다시 만나자, 이게 아니라, 둘이서 대화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봐요. 응, 둘이서 대화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는 마음이 여자 쪽에서 더큰게 아닌가, 남자 쪽보다? 응.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왜 이게 헤어지게 되냐 그러면 둘중 하나 근데 내가 봤을 적에 이거는 남자 쪽에서 어, 이성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여자 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요 어, 그리고 남자 쪽에서도 돌아올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 돌아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돼요 라고 보면 음 글쎄 돌아오게 되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겠지만 어,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 그냥 계속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좀 감정기복이 있다라고 봐 어, 감정기복이 조금 있고 이것 때문에 우울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상대방에서 제스처가 올 거예요 어 재수처가올 거예요. 어, 간, 어떤 경우는 진짜 티가 나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눈치를 못챌 수가 있어. 음, 근데 제외는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어, 서로 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갈 수 있다. 어, 확률은 한 70%다. 어, 제운 좋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이 열심히 하는 거는 음 아, 어, 여러분들은 금전에 대해서 어, 굉장히 그치 되게 열심이네. 음, 저기 돈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다. 어, 한눈도 안 팔고 열심히 일을 한다.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오겠죠. 어, 어디 봅시다. 금전은 12월달 금전은 어떻게 될까. 금전은 어떻게 될까. 어쩌면 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렇지 뭐 투잡도 뛰고 가능하면 또, 또 짬짬이 짬짬이 중간에 어, 잡도 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잡을 어, 그 이제 일을 뛰냐라고 하면 사랑의 아픔을 잊기 위해 그러니까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어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라는 거예요. 음.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자, 어디 봅시다. 음. 어, 몸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한다. 어, 더 이상 아이고 팔다리 어깨 무릎이야 아,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까지 어, 꾸준히 노력을 한다 라고 봐요. 어, 그러면 금전운은 어떠냐. 이렇게 일, 일을 열심히 하는데 금전운이 안 따라 줄 리가 있나요. 주머니 사정도 괜찮다 라고 봐요. 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어, 리딩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어, 썸은 어 나쁘지 않아요. 음, 나쁘지 않지만 그닥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그냥 이게 썸이 어떤 사랑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이게 너무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어, 어차피 여기서 보면은 뭐 조건을 갖다가 서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어, 남자 쪽에서 좀 성격이 조금 세기 때문에 요 관계가 망설여 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럼 저기만 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적에 어떤 뭐 만약에 선택을 하면 나쁘지는 않다 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과연 어,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격이 너무 세서. 음, 아무튼 자썸 썸은 그렇고 연애는 음, 어, 저기 막한발한 한 발씩 양보해라. 어 보면 여자 쪽에서 양보할 확률이 더 높아. 남자가 성격이 조금 더 세요. 어, 그러면은. 어, 원활한 관계를 갖다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은 살짝 권태기가 왔기 때문에 네, 재회우는 아주 좋고요. 아주 좋다고 어, 괜찮습니다. 연락이 올 확률 높고요. 만약에 연락이 닿아서 여러분이 오키면 한다면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 거라고 봐요. 금전은 노력한 만큼 어 저기 막 좋은 결과가 따라진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건강을 살짝 조심할 필요가 있네. 음 너무 무리해서 일했기 때문에. 네, 1번 카드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카드를 일단 풀어놨는데, 아 썸은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썸은 주변에 여러분이든 둘중 하나, 둘중 하나 참 인간관계가 폭이 넓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이 썸이 그런 것 같아. 자꾸 시선이 간다. 어 자꾸 시선이 간다 어, 가는 시선을 막을 수 없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이거 뭐 연말 모임인가 어떤 모임인 것 같은데요 음 아는 사람 뭐 그때 연말 모임에 가면 가끔씩 모르는 사람들 묻어서 오고 막 이러잖아 어, 이 연말 모임에서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다 음 썸을 타게 되는 게 아닌가 어, 어떤 모임에서 아 어, 그러고 아이고 왜요 라고 하면은 이 썸이 탔던 사람하고 또두번 이게 제외 운도 여기 있는데 여기서 제, 저기 마뭐 제외 카드가 뜨면 어떡하지 어 그런 거 같네. 어, 연말에 모였던 자리에서 과거의 연인을 만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 과거의 연인을 만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라고 하면 어쩌면 과거의 연인하고 연락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냥 어, 가벼운 만남은 같지 않을까? 어 가벼운 만남은 뭘뭐차 마시고 뭐 하고 대중에는 어, 같이 어그 저기 뭐야? 육체적인 사랑도 갖고 어, 전 연인하고 이 연말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음, 저기 막그또 <웃음> <웃음> 왜요 선생님? 아자 음, 아, 이게 저기 막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어,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그 제외 봐라, 제외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응, 어, 안 하셔도 상관없고, 어, 만약에 제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연말 모임이나, 그 그러니까 12월 달에 모임들 많잖아. 어, 거기서 옛 연인은, 옛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옛 친구일 수도 있고, 어, 저기, 막,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맺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요 어, 하고 싶어요 어, 그냥 그런 거예요 썸은 음, 그 사람하고 연인으로 발전 한다뭐 한다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 그럴 것 같다 만약에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이 남자분이시라면 어. 아 어, 그 사람하고 뜨방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어, 남이 여자가 돼 있더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만약에 가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 조금 조심하셔야겠다. 왜요? 라고 하면은, 요, 요 관계는요, 한번 이어지면은, 어, 끊어내기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래, 조심하셔야겠다. 자, 그럼 연애를 한번 볼까요? 음. 자, 연애운은좀 답답하다. 어, 답답하고, 이, 이, 여기가 좀 불안, 불안한데, 이번 카드는 연애에서? 음, 그 저기, 뭐야, 여러분들, 그, 지금 연인하고 잘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아요. 아, 연인하고 싸우셨어요? 음, 아니면은, 냉전 중이라던가,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음. 어, 이 사람이 혹시 아, 이거 팩폭 해야 되는데, 이거 이게 연애, 연애잖아. 연애인데, 여긴 연애에서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해? 여러분하고 헤어질 그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연애운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음 음,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음. 아니 썸에서 이러면 난 상관없어. 그리고 재회에서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 연애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음. 뭔가 일이 급변해가고 있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 급 급변하고 있는 느낌이, 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 사람을 갖다가 참아준 느낌이 나요. 많이 참아주, 참고 있네 해줬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참았다라는 거 보면은. 어, 저기, 막,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 여러분들이, 맞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뭐요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조금 속을 새긴다 어. 라고 봐 어. 예,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한한두번 번, 있었지 않았겠나 싶어 무슨 일이요 라고 하면 은 어, 저기 막 이성 문제를 갖다가 어, 전에도 한두번 일으키지 않았나 음. 이번에도 또 그렇게 돼가지고 어쩌면 이번에는 진짜 헤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만약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한테 더 물어보세요 음. 이 사람을 어, 아직도 원하는지 어, 여러분이 이거 과거에 용서해 줄때이사람 사랑해서 용서해 준 거잖아 그찮잖아요 사랑하니까 용서해 준 건데 어, 또 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람하고 같이 갈 생각이면 모른 묻어 둬야지 뭐 들쳐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어. 근데 만약에 헤어질 생각이다 그러면은 뭐 터트려야지. 응. 어. 근데 같이 갈 생각이라 그러면은 묻어둬야 돼요. 이거 오픈해봤자 나만 더 속상해. 왜그러냐하면은이 사람, 이 사람한테 그 뻔뻔해질 수, 있, 이 사람 간을 더 키워주는 거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서 이 사람하고 못해진다면은, 이 사람은 그냥 나중에 대놓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만정이 다 떨어질 때까지 모른 척 하던가. 어, 왜냐면, 지금, 이게 반복되었던 것 같은데, 이걸 갖다 다 참아줬다라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2번 카드, 저기, 뭐, 애정운, 여기서 마치고, 그럼 이번에는, 음, 저거, 재회운 보여드릴게요. 재회운. 어디 봅시다. 재회를 원하시는 분,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이 참 힘든 시간을 사는 게 아닌가,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어, 상대방이 진짜 여기저기 감정을 갖다가, 어, 여기저기 막 뿌리고 다녔다. 뭐, 어, 어, 감정 팍! 뿌리는 거야. 어, 저 뿌리고 다녔다는 거지 그걸 여러분이 다 참아, 참았다라는 아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온다라는 거지 음, 뭐 100% 확실하게 온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직접적인 연락이 안하면 간접적으로 여러분을 갖다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봐 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다. 선생님, 그 사람이 날 사랑하나요?라고 물어본다면 예스라고 대답하겠어요. 어, 사랑해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사람의 사랑 사랑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 사람의 성격이고 그렇다 만약에 재회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이 사람이 그 플레이 리스트가 있거든요. 음. 그 리스트들을 다 정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 조금 마당발이다. 어, 연애의 마당발, 어, 저기 많고 얕다. 어, 깊이는 안 새겨. 많은데요. 어, 흥, 그저 그런 거 있지? 그뭐 양쪽으로 끼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음, 얕은 관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잘 봐야 된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온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감수할 감수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음, 여러분 이 사람 받아주고 싶으세요? 음, 받아주는 받아줄 거면은 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음, 에어라고 그러면 아직 버릇을 못 고쳤다라고 어, 봐요. 버릇을 못 고쳤어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올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 갈 곳이 없다 돈 떨어져서. 그래서 오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노하면 no 못아요 어,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노하면 no 못 온다. 근데죄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저죄 죽어도 싫거든요. 그러면 그냥 노하세요. No 노하면 어, no 은 그냥 그집골로 그렇게 살 거야. 자, 어디 이번에는 금전을 볼까요? 어, 여러분 금전적으로 너무, 어, 너무, 뭐, 육체적으로 너무 지쳤다. 음, 지쳤다라고 봐요. 누구하고 이거 일을 동업을 하나요? 음, 동업을 하나요? 어디 봅시다. 이게 뭐죠? 금전에서 러브카드가 나와? 하하, 이거 참 이거 무슨 저기 막 좋아하는 사람하고 뭐일 뭐 같이 해요? 음, 아니면은 지금 일하는 장소에서 어떤 무슨 야 이거 진짜 어, 마음이 맞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이걸 참음 그런 거지 혼자서 너무 너무 지쳐 지치고 지쳐서 일하는데 어, 여러분이 일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마음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거 어 조금 어 근데 여러분들 이 저기 막 일은 일이고 연애는 연애예요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해가지고 어이 사람하고 어떠한 연애사를 갖다가 남발하면은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그냥 어떤 코드가 잘 맞는 것 뿐이지 이걸 갖다가 일, 일, 일은 일이고 연애는 연애인데 이걸 갖다 연애로 가서 번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만약에 이 카드를 갖다가 여러분이 뽑았을 적에는,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마음을 갖다가 잘오픈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좀, 아, 이 사람 참, 나하고 나하고 대화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의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일하고, 연애는 따로 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 카드를 갖다가 만약에 남자분이 뽑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깊은 마음까지는 아니다. 그러니, 잘 보아라, 라고 하고 싶어. 음, 왜요라고 하면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 애교도 떨고 어, 뭐 이런, 이런다는 거예요. 뭐좀 도와달라라는 거지. 어, 그렇지만 그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힘이 남아 돌아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고 어, 만약에 그냥 여러분 혼자서 까딱하다가는 그치? 그냥 이 사람은 어장 관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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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렇게 또딱 뽑아놨죠. 어, 막판 스피드를 내는데 썸은 어떨까. 우리 저기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썸 탔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음, 왜요 라고 하면 음,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와, 왜요 라고 한다면 음. 상대방이 뭔가 감추는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음, 뭘 감추냐 라고 하면 음, 음, 뭘 감추냐 라고 하면 여자를 감춰놨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 여자가 누군데요? 그러면 멀리 있을 수 있어요 음, 멀리 있을 수 있다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개중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가정이 있거나, 이미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 다,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여러분도,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해서 고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봐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 또한 고민을 많이 하냐,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어, 저기, 막, 뭔가 숨겨둔 게 있다고. 내가, 저기, 막, 말을 갖다가, 아까, 내가 조금, 어, 카드가 좀 이렇게 나오면 말을 더듬어요. 왜 말을 더듬냐 하면은, 나는 보이잖아, 눈에. 어, 보이니까, 이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말하면 너무 충격받을까 봐서, 말을 걸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 뭐, 다야, 그렇게 씁니까? 어, 아무튼 잘 봐요, 썸은. 왜, 이 사람이 아무리 달달하고 스윗한 말을 하더라도 다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 뻥카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뭔 뻥카요? 라고 하면은, 어,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다. 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어 지금 썸 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러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쌍방 같지 않다라는 거지. 음. 그게 그게 약간 마음에 깨름직스럽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떤 감정이 있는 건지. 어. 그 저기 막 호감에 호감이 있는 건지. 이 사람이 호감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그게 호감이든 뭐든 이 사람 한번 저기 막그 파도 탈수 있으면 한번 파도 좀타 봐서 어. 저기 막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괜찮다라고 봐요. 안정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 문제의 요소가 있다라고 봐요. 둘중 하나예요. 둘중 하나. 음. 자 그러면 은 연애우는 어떠나라고 봤을 적에 이 연애운은 과거의 사람이 돌아오려고, 아니, 왜 과거의 사람이 자꾸 돌아오려고 하지? 연애운에서 그러면 이거를 재회가 여기 있는데, 이거 한, 가, 한 가닥으로 봐야 되나? 음, 여기는 이걸 한 가닥으로 봐야 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걸 한 가닥으로 볼게요. 여기는 왜냐면 이게 지금 다 이어지네 보니까. 자, 우리 연애운을 봤을 적에, 음. 그 상대방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 아닌가 싶어. 어, 왜냐면은, 하 남자, 상대방을 남자로 놓고 보는 게 편하겠죠? 남성분들, 어, 혹시 재해를 원한다면은, 재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여, 성분들이 봤다면은, 어, 상대방이, 그치, 재해를 하려고 오는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글쎄, 음, 음, 근데 여러분이 재회를 예, 저기만 뭐, 하기 싫은 이유는 뭐예요? 재회를 하기 싫은 이유는 더 이상 감정 낭비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더 이상 할게 없다라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할게 없기 때문에 음, 재회를 갖다가 꺼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도 역시. 좀, 과거의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은근슬쩍 재해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재해가 가능할까요? 라고 봤을 적에, 네. 음. 그렇지만, 순탄하게 싹 스무스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이 재해를 할 무렵에, 재해를 무, 할 무렵에, 다른 사람이 하나가 껴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류패. 어, 류패.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있다라기 보단 그쪽에서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어 하는 게 아닌가. 음, 그쪽에서 마음이 있어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떡한다? 라고 보면은요,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이게 재회를 하는 거니까 그래 맞아 재회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두개다 만나 보는 게 아닌가? 음. 저, 저, 저기 막둘중 하나를 끊어낸다라기보다는 이거 뭐 양다리를 걸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 왜냐면 이쪽도 알아보고 저쪽도 알아봐서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거지. 아, 그쳐나 어차피 저기 막 전남친 어 뭐, 돌아, 뭐,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 내가 받아줘야 되나? 어, 그건 아니잖아요. 어, 전남, 전남친 생각을 하는 거지. 전남친이 돌아오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무렵에, 그 무렵에, 뉴패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어, 뉴패가 들어온다라고 봐요. 음. 그렇지만 그 뉴패한테 여러분이 마음이 있냐라기 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스윗하게 오니까 한번 생각,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지. 꼭 사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 사귄 사귄다고 생각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양쪽에다가 다 어,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두고 보, 신중하게 두고 보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음, 왜 그렇게라고 보냐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실패하는 게 싫다라는 거지 음, 실패하는 게 싫다 그래서 두고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어,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겠다 어, 그냥 나는 두고 보겠다 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두고 보겠다라는 거고 상대방도 역시 그렇게 간절하고 절절하진 않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 쌍방에다 미지근하게 어, 두고 본다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보면은 글쎄, 뭐 이런 이런 그 문제들이 한달 안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무슨 저기 막 사귀고 안 사귀고를 갖다가 한달 안에 어떻게 결정을 해? 좀 대화를 좀 해보고 어떤 사람인지 분석을 좀 해봐야지. 내가 좋다 그랬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넙죽 누가 봤나? 안 그러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볼 적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라고 봐.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적에 그렇게 서둘러서 좋을 건 없다라고 봐요. 여기서도 서둘러, 서둘러서 좋지 않다. 서두르지 말라고 나오잖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서두르지 않더라도 기다려 줄 것이고, 그냥 이게 연말에 분위기상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어, 자, 이잠 한번 자보려고 그런 거라면은 떨어서 나간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몸을 원한 건지 아니면은 너랑 나랑 좀, 좀더 어, 지금. 남자, 여자로 좀 오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만약에 내가 조금 끈다고 해서, 뭐 그냥 똑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연인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은, 글쎄 어쩔 수 없지만, 이 카드상, 이 카드상,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어, 전에 연인을 갖다가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어쩌면 전 연인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전 연인이 돌아오나요? 글쎄 돌아올려, 돌아올까 려돌아올 말까 고민은 한다라고 봐요 음 고민은 하니까 좀 기다려봐라 만약에 전에 연인이 오면 그동안 그 막간을 이용해서 이 지금 들어오는 그 사람들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음 아니 전에 사람은 급할 거는 없잖아. 그리고 본인이 딱히 뭐나 오겠소 이런 것도 아니고 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뭐 내가 멱살 잡아서 끌고 오면 내가 한수 접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남자가 좋아서 와야 행복해. 어. 남자는 지가 좋아서 가야 행복하고. 음, 그런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음, 맞아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화려한 싱글로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다 화려한 싱글 연애운을 봤으니까 어, 화려한 싱글로 있는 것 같다 어, 그러나 조만간에 누군가가 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한테 똑똑하고 노크를 할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면은, 어, 괜찮나요? 라고 하면은, 어, 좀 지켜봐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똑똑 놓고 하는 사람이 진짜, 어, 그 마음이, 그 어떤 마음으로 놓고 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음, 그렇게 하고 금전은 봐드릴게. 어디 봅시다. 금전은, 음, 아 금전 눈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왜요 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허허 참 음. 뭐, 여러분 뭐 금전적으로 뭐뭔일 있어요 음, 금전적으로 그런거 같은데 음. 어디 봅시다 금전적으로 어, 누군가에게 돈을 갖다가 뭐 내준 적이 있나 응, 음? 돈을 내준 적이 있나 어, 혹시 그돈 내준 사람이 남자예요 어, 어디 봅시다 약간 어, 막 전남친 전남친이구나 어, 전남친한테 돈을 내줬구나 그런건가요 어, 금전 문제니까 어, 전 남친하고 저기 막 법적 공방 벌어진 사람 있고 음, 법적 공방 벌어진 사람 있고 음. 아니면 음. 아니 금전 눈에서 이런 거 나면 오 어떻게 여러분이 어, 저기 막 과거에 그 했던 일들이 어 저기 막 금전에는 괜찮다라고 봐요. 어, 만족할 만큼 들어올 수 있겠다. 어, 그렇지만 그 만약에 그전전 전 남친한 전 남친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 음,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해결 그것도 해결될 것 같다라고 봐요. 음. 금전 문제는 괜찮네. 근데 그게 이게 12월 달에 해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봐요. 어, 이게 딱 언제라고, 그, 그, 저기, 막, 만약에 이게 법원으로 간 거라면은, 음, 여러분이 유리하긴 하지만, 왜냐면 여러분이 뭘 받아놓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받아놓은 게 있을 수 있고, 어느 인터넷상에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어 만에 꽂은 돈이 있다 그러면은 어 조금 돌려받을 수 있게 다는 아니에요 어 다는 아니다 돌려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음? 네 3번 카드 리딩 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절대 다는 아니에요 어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웃음>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카드 뽑으신 분 썸을 볼때 썸은 상대방이 크게 안 움직일 것 같다 라고 봐요. 어, 왜 크게 안 움직일 것 같냐 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상대방이 우리 이거 지금 썸도 굉장히 길썸 아닌가? 어, 긴 썸. 썸만 주구장창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어, 왜요? 라고 면 상대방이 잘안 움직여. 어. 상대방이 잘안 움직여요. 그래서 어쩌면은 너무너무 안 움직여서 한번 멀어졌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 전에 썸 탔던 사람. 음. 그래서 제썸 타는 거지. 어, 제썸 타고 있다. 어. 그러면은 어디 봅시다. 잘될것 같나. 어쩌면 어 저기만 이게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상대방도 어 고민 중이다라고 봐요. 음 고민 중이다. 음 저기만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지. 그왜 그럴까라고 봤었기에 이게 어 재썸일 수도 있고 음. 음. 뭔가 아쉬움이 남는 관계다라고, 아쉬움이 남는 관계다. 어, 그러면 썸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조금 힘들기는 하겠다라고 해요. 좀 힘들다. 어, 힘들기는 하겠다. 어, 썸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저 사람이 잘안 움직여요. 방, 뭐 저기 막 엉덩이에다가, 엉덩이에다가 뭐 저기 막 본드를 붙여놨나? 음. 근데 또 이건 뭐지요? 음. 여, 여러분 좀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주변에 또 있어요? 음. 이 사람하고 안될 무렵에 또 누군가가 또 여러분한테 한, 한 사람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한번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음. 누구 또 있어요? 음. 어디 봅시다.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나. 이 사람 그,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 아이고 음 그, 지금, 재썸재썸 재썸. 음, 다시, 그, 과거에 썸 타다가 말았던 사람하고, 그거, 저기, 제썸 타는 사람들, 그거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있어. 음.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있다. 라고 봐요.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지. 이 사람하고 한번 끝나고 두 번째 다시 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땐 다른 사람의 확률이 높다 어,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될수 있겠다 싶어요 주변에 한번 잘 봐봐요 진짜로 어, 다는 아니에요 어, 다는 아니다 그럼 연애 운으로 한번 볼게요 연애를 원하시는 분이 연애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이때껏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었지만 음,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그게 무슨 결단이냐라고 하면 음 결단을 내린다 어. 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회의적이다 사랑에 있어서 좀 회의적이고 음... 과거의 사람도 생각이네 과거의 연인이 회의적이었다는 거야 아니 왜 자꾸 재회를 갔다가 여기서도 재회가 나오는데 그럼 이게 재회남이야 어.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그 사랑을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과거에서 이렇게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음. 근데 그 재회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음, 조금 힘들 수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이 사람하고 또 뭔가 새로운 문제가 어,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긴 게 아닌가 과거의 연인하고 음, 과거의 연인하고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이게 제가 이렇게 초문을 갖다 잘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은하나의 올인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걸 다 풀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음, 좀 이거는 시간을 갖고 봐야 되는 내용인데 음. 여기서 매달릴 수가 없지 왜냐면 다른 게또 남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여러 개 갖다가 한꺼번에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디테일로 뽑기가 힘들어 음. 과거의 연인을 기다린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과거 연인을 갖다가 많이 기다린 것 같다 음. 그런데 그 사람이 온다 해도 과거의 인연하고 순조롭지 않아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뭔가 돈 문제가 얽혀 있다라고 봐. 어, 돈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돈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전에는 과거에 인연하고 어떻게 될수 없어요. 어, 과거 이거는 지금 과거에 인연하고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중에는 계중에는 다른 그 비선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비선 세력. 그 과거의 연인의 비선 세력이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관계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연인이 온다 하더라도 어, 어떤 법적 문제는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갖다가 고지 곳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음, 여러분들이 목표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밀고 나가라. 예정에 휘말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하면 예정에 휘말리면 또 뒤통수를 맞는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거에 그제그 그제 법적 문제가 걸린 사람들은 아마도 그걸 풀기 위해서 저기 막뭐 뭐 이런 게올수 있어요. 이 저기 말 그러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음 조심하라 그래야지 된다. 왜냐면 목적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지. 음이 법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암튼 그러면 재회를 한번 봐볼까요? 음 재회를 한번 봅시다. 재회를 보자라고 하면 호호 이게 뭘까요? 와 이거 재해는 조금 안될수 있을 것 같은데 왜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상대방이 여자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다라고 봐 상대방이 여자가 생긴 게 아닌가 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여러분한테 온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한테 떠나서 그 사람한테로 갔다라는 건지, 음 저기마 이게 뭐죠? 음 아니 저 사람 지금 여러분한테로 돌아오려라고 하는 느낌이 싹 나는데, 음 그런 거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마음이 어, 없지는 않았 없지는 않았겠나 싶어 없지는 않았다 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올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 음. 오고는 싶은데 쉽사리 움직이지는 못한다라고 봐요. 음, 오고는 싶은데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다. 음, 그렇지만 갈등은 한다라는 거지 어, 진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다라고 봐. 달려오는 마음 없지는 않은데 저기 막 저쪽을 저쪽에서 어, 잡고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닌가. 음 왜요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대 이 사람이 어. 오구는 쉽지만 오고는 쉽지만 그쪽한테 좀 매여 있는 느낌이 난다라고 봐요. 왜냐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좀 돈이 있는 게 아닌가. 음, 돈이 좀 있다라고 봐.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어떤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오고 싶은데 어, 올 수가 없다라고 봐요. 어,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 올려라고도 이, 이쪽이 깨져야 오지. 어, 이쪽이 깨져야 온다. 어, 왜요? 그러면 이쪽에서 깨질 확률이 있나요?라고 보면 깨질 확률은 있어요. 어, 왜냐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저기 막 싱글이 아니야. 기혼이 그지 결혼할 수,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상대방이 유부녀나, 유부녀나, 유부남이다, 라고 한다, 그러고 하면은 돌아올 확률은 있어요. 음. 자. 그러니까 좀, 어떻게 지, 지, 되나 지켜봐요. 그리고 너무 이 사람만 기다리지도 말고, 썸도 타보고, 연애도 해보고, 한번 좀 그래봐요. 음. 왜냐면은, 너무 이 사람만 기다리다 보면은, 내가 우울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힘들거든. 음, 힘들다, 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마음이 커요. 음,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오고 싶어 그렇지만 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러면 금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줄게요 어, 여러분이 뭔가 새로 들어간 일 있어요? 아니면 뭐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뭐 진짜 그, 손오공이 막 재주를 부리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 저기, 막,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애를 쓴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고 봤을 적에, 금전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봐요.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게 시작한 지, 만약에, 어, 얼마 안된 일이라면, 응, 어, 얼마 안된 일이라면은, 어, 그냥 그, 그거에 비례해서 나쁘지 않다. 그거에 비례해서 나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갖다가 시작하려고 보는 거다라고 하면은, 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어, 나쁘지 않다, 스타트는. 음,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만사 부려 튼튼이라고, 이 타로카드만 믿지 마시고, 조금 더 살펴봐라. 왜냐면은, 어, 좀, 그, 그, 경솔하게 뭔가를 갖다가 움직인다면, 어, 그닥, 어, 결과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이렇게 저렇게. 어, 지금 이거 뭔가를 갖다가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음, 거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착을 한다. 지금 음, 뭔가 새로 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달린 게 아닌가 싶어. 음, 좋은 결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음. 그런데, 중간에 실수를 할수 있어요. 어,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그 실수만 나지 않게 잘 해라. 어, 왜냐면, 뭔가 하나를 갖다가, 어, 뭐이 정도면 괜찮겠지? 한 게, 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사부려 튼튼이다. 꼼꼼하게 잘 생각, 잘체크하면 어, 잘 살펴보면은, 금전운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이게 네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딱 내가 파 들어가지 못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라디오 타어오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올리, 올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음 리딩에서 그걸 갖다가 채어. 저기 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4번 카드 어, 리딩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